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비TV의 노비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2016년 기준 월 플레이어 수 1억 명 이상을 달성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작게임도 버그는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오늘은 실제 프로리그에서 생긴 충격적이고 재미있는 버그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OL 챔피언스 서머 2014 개막전에 나진 스워드와 KT 블리츠가 맞붙게 됩니다 1세트부터 나진이 공격적으로 KT를 압박하면서 킬스코어 3대1로 약 5,000골드 정도를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나진이 계속 스노우볼을 굴리면서 운영을 시도하자 KT가 회심의 일격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키기 위해 시야를 확보하고 매복한 상태로 나진 선수를 기습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심하고 있던 앨리스와 트위치가 지나가는데요. <목소리> 다시 한번 느리게 해당 장면을 보겠습니다 소나의 궁극기가 앨리스를 지나 트위치를 덮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트위치는 스턴에 당하지 않았고 플래시를 사용해 뒤로 빠진 뒤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요 이런 장면은 2세트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합니다 소나와 앨리스가 매복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트위치가 천진난만하게 걸어오는데 이번에도 트위치는 크레센도에 맞지 않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반대로 소나와 앨리스를 잡아버리게 됩니다 오! 걸 그리고 바론까지 뺏기게 되면서 경기는 크게 기울게 되었고 KT는 경기를 중단시키게 되는데요 심판진이 보여준 3D 화면을 봤을 때 특정 각도에서 판정이 애매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정 따위 중요하지 않았고 롤챔스 규정상 버그가 발생해도 경기는 재개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기를 그대로 속행하게 되었는데요 안그래도 불리한 상황에서 멘탈이 탈탈 털린 KT는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경기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경기 이후 소나의 궁극기는 관전 상황에서도 좀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펙트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롤드컵에서 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물론 지켜보는 관중들까지 당황시키는 황당한 버그가 발생합니다. 탑 라인에서 벌어진 양 팀의 교전 중 벤기 배성홍의 이블린을 점사하기 위해 에넥토이 돌진해 무자비한 포식차 스킬을 적중시킵니다. 하지만 이블린은 기절 효과를 무시하고 전멸을 사용한 뒤 호탑 쪽으로 도망가게 되는데요. 모션 및 사운드까지 들렸던 상황이라 H2K에서 바로 경기 중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약 15분 정도 경기가 지연된 상황에서 심판진이 판정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이블린이 레드톤 스턴에 적중했더라도 죽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버그는 게임 양상에 큰 변화를 주지 못했다고 판단해 게임을 속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경기는 T1의 승리로 끝이 났고 이 상황을 지켜본 해외팬들은 T1 뱅기 선수를 두고 그는 논타겟 뿐만 아니라 타겟팅 스킬까지 모조리 피해버리는 전지전능함을 지녔다. 그는 협곡 그 자체이며 버그 따위는 그를 막을 수 없다라는 개드립을 시전하며 뱅기 선수를 다시 한번 찬양했다고 합니다. C9 대 TL의 프로 경기에서 재미있는 버그가 하나 발생합니다. 탑의 페닉스 선수를 잡기 위해 C9이 4인 갱킹을 시도합니다. TL도 탑 다이브를 막기 위해 트런들이 텔포로 합류하게 되는데요. C9의 맹렬한 기세에 라이즈는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합류한 트런들까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엑사이가 외복 돌출로 트런들을 공중에 띄우는데 이때 트런들에게 버그가 발생합니다. 트런들이 하늘 높이 승천하면서 사라졌고 잠시 후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쉬를 죽이게 되는데요. 그래도 프로 경기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버그를 보게 된 해설진들은 어이가 없어 크게 웃습니다. 하지만 함께 웃을 수 없었던 시나이는 바로 경기를 중단시켰고 버그에 대한 판정을 요청해 결국 경기는 재경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15 롤드컵 8강에서 푸나틱과 EDG가 맞붙게 됩니다. 첫 세트가 끝나고 2세트가 시작되는데 푸나틱의 레이노보 선수가 무언가 답답하다는 듯이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잠시 버그가 발생했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푸나틱이 1킬 을 가져갔지만 글로벌 골드는 비등비등한 상황 그라가스가 드래곤 시야를 먼저 장악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을 향해 Q스킬을 사용해 술통을 던지는데요 분명히 술통을 던지는 모습이 보였지만 술통은 보이지 않고 멀뚱히 서있는 드래곤만 보입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해설진들은 술통을 드래곤이 몰래 삼켰다는 드립을 시전하면서 이 어이없는 상황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해당 버그는 일반 게임에서도 종종 발생했던 버그로 그라가스가 Q를 사용하면 술통이 바로 사라지게 되고 이후 Q 스킬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버그였습니다. 해당 스킬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라가스가 죽고 다시 살아났어야 했는데요. 어그 때문에 푸나틱의 선수가 죽을 수는 없는 일이라 재경기를 진행하게 되었고 푸나틱은 2세트는 물론 3세트까지 가져가면서 경기를 승리했다고 합니다 2016 월드 챔피언십 16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버그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북미를 대표하는 TSM과 중국의 RNG가 맞붙게 되는데 비역슨 선수가 경기 시작 2분 11초경에 경기 중단을 요청하게 됩니다. 문제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했던 해설진과 팬들은 당황했었는데요. 알고보니 비역슨의 상대인 샤오 선수의 아우렐리온 솔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비역슨 선수의 화면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미드에서 라인전을 진행하다가 앞턴 방향으로 이동하는 아우렐리온 솔을 볼수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미드로 등장하는데 뭔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아우렐리온솔이 적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세개의 위성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챔피언의 특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우렐리온솔은 세개의 위성이 자신을 중심으로 항상 회전하고 있는데 우주 팽창이라는 스킬을 통해 회전 속도를 높이거나 확장시켜서 적을 견제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만약 이 위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위성에 대한 거리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비격슨 선수가 경기 중단을 요청했던 겁니다. 해당 버그를 지켜본 한국 팬들은 그 당시 화제가 됐었던 KT 위성 매각 사건을 비유하며 아우렐리온 솔이 경기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KT처럼 위성을 팔아먹었다는 개드립을 시전하며 유쾌하게 웃어넘겼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C9과 플라이캐스트의 경기 도중 발생한 버그로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자가 6레벨 찍자마자 자이라를 향해 전멸궁을 사용하고 미스포춘도 바로 쌍권총 난사 궁극기를 사용했는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바로 쌍곤총 난사의 이펙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앞에 있던 미니만 사망하고 자이라 는 전멸로 살아나갔고 바로 자이라 와 진이 궁극기로 반격을 시도해 오히려 말자가 죽으면서 상황이 역전됩니다. 그리고 플라이가 경기 중단을 요청 하게 되는데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이엇이 개발한 신기술 크로노 브레이크 를 사용하게 됩니다. 해당 기술은 진행중이던 경기의 모든 변수와 데이터들을 따로 저장 해놓고 선수들이 진행했던 경기의 특정 시간대로 돌려 100% 동일한 환경에서 다시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만든 시스템이었는데요. 40분이라는 계기시간 동안 크로노 브레이크가 적용됐고 바텀에서 있었던 한타 상황으로 돌아가 경 기가 됩니다. 처음 상황과 다르게 자이라가 죽고 나인이 불리한 상황이 됐는데요 이전 상황과 잠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말자아가 전멸을 사용하고 궁을 사용할 때 이전에는 공허충이 없었지만 크로노 브레이크가 적용된 버전에서는 공허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기가 사용되고 공허충 데미지까지 추가되면서 자이라가 죽게 되는데요 압득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경기는 그대로 진행되었고 다행히 시나인이 승리하게 되면서 해당 사건은 가벼운 해프닝 정도로 끝났는데요 만약 이 경기에서 시나인이 패배하고 플라이가 승리했더라면 가벼운 해프닝으로는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19 캐스파커 8강 엔지와티온이 1대1 막상막하의 대결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3세트에서 버그가 발생하는데요. 미드에서 벌어진 한타에서 이산드라가 바루스에게 궁극기를 사용하자 탐켄치가 바루스를 보호하기 위해 바로 집어삼키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루스를 교전지역 밖으로 뱉어내면서 티온의 기습을 회피하게 되는데요. 양팀 모두 엄청난 피지컬을 보여주면서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는 수준 높은 플레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미드로 복귀한 바루스를 보게 되는데 뭔가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웃음> 네 약간... 네. 사실 이 버그는 일반 게임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버그였는데 라이엇의 늦장 대응으로 또 이렇게 어이없이 프로리그에서 버그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루스는 캐릭터 모델은 사라졌지만 머리와 이펙트 부분만 애매하게 남아 있었는데요 이것을 본 유저들은 사실 한타에서는 룰러는 사망했고 룰러의 정자만이승을 떠돌았다는 개드립을 치면서 버그 망게임이라고 롤과 라이엇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울챔스 스프링 T1과 락스타이거즈의 경기에서 페이커 선수의 카시오페아가 포르키를 솔킬로 잡아내는 장면인데요. 경기 이후 돌 관련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카시오페아의 궁은 정면을 바라보고 사용했을 경우 석화라는 cc기가 걸리게 되는데 대회 간전으로 봤을 때는 카시오페아가 뒤를 보고 궁극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궁풀 자체는 다른 캐릭터에서도 발생했던 문제라 게임은 중단되지 않았는데요. 라이엇이 이 대회를 봤는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뒷궁풀을 사용할 수 없도록 패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그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페이커의 말도 안 되는 무빙을 보고 버그를 의심해 퍼즐을 걸었던 경기를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ooking for Mythi, he's gonna find him. The dog's fears and force of will in a 1 v 4 Faker finds his man. Faker always finds a way. He gives up first blood. Mythi says it's unfair. He then starts a 2 v 1 Goes in 1v4 f i n i s h e s off Mythi. And what are you gonna doing? But we saw moments where they were trying like trade tower pushes, and then Gali o would just